출발! 아, 오셨다. 할머니 왔어. 원기로 오신다 고생하셨습니다. 어, 영웅 야 앵콜 앵콜 앵콜 앵콜. 맞아거요 음... <웃음> <웃음> <오> <너 웃음> <게임, Festival> ㅎ <laughs> ㅎ 내랑 아빠도 또랑해요사랑요 봅시다. <목소리> <감사합니다. 응>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위주> <목소리> 집에 가셨지? <웃음> <웃음> 겨울에 또 만나요. <웃음> 지금 이제 괜찮아졌어? 네. 음, 우리 정호도 사주 아니 고모와서 즐거웠죠? 네. 엄마, 고모. 고모가 좋아. 고모가 좋아? 응. 진짜 좋아해요. 고모가 진짜 좋아요? 고모가 왜 좋아? 고모 많이 좋아. 고모가 많이 좋아. 재밌게 놀아줬어? 시금도 보고 싶어 달고, 돌고달 달고, 달땅땅고 달고, 와고 달고, 달고, 달 아이고 우리 공주님 <웃음> 엄마 우리 집에 다음에 또 놀러와 어, 다음에 또 놀러 갈게요 마도 알게 사고 또 할래 아이스크림? 응. 그래 아이스크림 하루에 몇개 먹어야 된다? 하나 <웃음> <웃음> 어, 엄마 어. 안녕 어 안녕 또는 안녕 또는 어. 안녕 응. 어 그래 나중에 또 연락하자 전화하자 네 사랑해요 응. 方は。ね。